일단 라면 종류가 14개예요 14개예요, 맞아요 자 14개를 일단 첫 번째 팀은 라면 종류로 가야 돼요 라면으로 아 라면 아 네. 다 면파네요. 먹어야 요 너무. 음. 어, 면파. 어, 면 일단 면파면 파, 면파면 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면, 면, 면, 면. 면. 면? 네. 둘이? 어? 우리 둘이야? 음. 그럼 뭐 그냥 7개씩 어? 어. 우와, 아, 아, 진짜요? 진짜요? 자, 라면 팀 파이팅! 출발! 파이팅!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네?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일단, 국물 먼저 아아 짭조름하니 담백하다 이거? 이거는 엄청 구수해 그 약간 한국의 된장이랑은 음. 다른 맛이야 다른 기쁨과 구수함이야 음, 여기선 맛이 다른데? 그치? 응 음. 구수해? 구수하다! 구수하다면 아, 뭐 어떻게 맞아, 맞아. 구수한데? 구수한 게 아니라 구수하다 구수... 응. 생면인가봐 어, 맞아 오 탄력이 장난이 아닌데? 면발도 맛있어 보여요. 그러니까 네. 탱글한 색이어서. 소스 머금은. 어. 음. 이마이구나난 라면 좋아하는데? 어머어머. <웃음> 어머. 어, 뭐야. 아미. 면불기, 면불기. <웃음> 와크로 와! 와, 와그 정도 뿌리 음식 아닌가요? 완전. 와. 나 옥수수 수염 먹는 줄 알았는데. 네.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. 진짜 맛있게 먹는다. 푸짐하먹 보니까 와 진짜 맛있다. 진짜 대단하다, 보이나. 대단하다. 음! 아, 당육수의 간장 맛이 진짜 잘 조화롭다. 아, 긴데? 이게 되게 맑아 보이는데, 진하다. 음. 음. 음, 음, 음. 와 김이랑 먹으니까 완전히 다른 맛이야. 저는 이 김은 약간 좀그 무슨 어떤 풍미, 저이 감칠맛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김을 저는 그냥 싸서 먹지 않고 살짝 이렇게 좀 풀어요. 풀어서, 네, 풀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. 아 네. 한번 먹어볼까? 어때, 아, 매워? 어, 얘는 좀 매콤하다. 개운해. 소금으로 간해서 그런지, 되게 깔끔해. 음. 그치? 약간 한국 그 백숙에다가 고춧기름 어, 조금 넣고 약간, 어, 진짜 맑다, 음. 이거. 약간 그런 느낌이네. 근데 백숙이 안 뿌려내는 그런 느낌이야. 음. 고추라면도 엄청 일본 라면 중에 유명한 거 알지? 알지? 많이 들어봤어. <웃음> 저 숙주랑 같이 담먹는 라면이 너무 아 맛있겠다 게아 진짜 아삭아삭아삭하네 식감이, 음 식감이 너무 좋아 아삭아삭하잖아요 또아 아 진짜 먹고 싶다 면이 너무 좋지 않나? 음. 생면이 쫄깃쫄깃해 그리고 여기는 이 계란이 아, 밤에는 계란이 진짜 매력적이다니까 그 먹어봐야 돼 이거 약간 양념 돼 있는 계란 같은 거거든? 음. 이거 TV에서는 대충 봤어요 파슈가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. 아 네. 이건 네 개라면. 아, 네 개라면. 네, 음. 파라면. 네. 아, 파라면. 이 음. 티를 왜 입고 왔을까? 이건 아까 먹었던 그쇼유라멘 그거에 딱이 파랑 고추기름만 더해진 것 같은데, 맛이 엄청 개운해졌어. 네? 응. 파가 국물에 좀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면이랑 같이 씹으면 그 식감도 굉장히 <웃음> 좋고요 네. <웃음>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근데 진짜 일본 라멘의 정석 근난 저것만 먹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부드럽죠 차슈가. 야들야들하니. 네, 차슈가 어떤 맛을 내요? 차슈가 삼겹살 부이지 뭐 네, 그냥 고기 고기 육향 거. 그 육향과 네. 그이 네. 그 국물과 이게 되게 잘 어우러져서 또 차슈가 보들보들하잖아요. 고기가 거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듯한 그런 맛. 네. 지금 아미가 그릇째 들고 먹고 있는데 누가 보면은 이만한 앞접시인 줄 <웃음> 알겠어요. <웃음> <왜> 이렇게 작아 <웃음> 보여. 차슈랑, 거 파랑. 약간 아, 차슈에다 맛있어. 파채 올려 먹으면은 약간 동파육 같은 느낌도 알 어, 거야. 맞아 맞아 동파육. 동파육. 동파육. 동파육. 동파육. 동파육. 네. 아, 쩝쩝박사, 진짜 쩝쩝박사 아, 잘한다. 아, 잘한다. 음. 음. 고기랑 싸 먹으니까 오막 개운하고 어, 식감이랑 음파 향이 너무 기분 좋다. 자칫 느끼할 수 있는 걸 파향이 잡아주네. <웃음> 어머 새우 튀김도 있어. 상큼한 게살도 개설 있고 오이랑 양배추랑 적채 아음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이 달라. 음! 와, 음. 우와, 이거는 상큼한 게 지금까지 먹은면확 그냥 우와. 내려주지 않나? 음. 약간 사이다 먹는 느낌. 유자 소스가 들어간다고 아까 하셨거든요. 아, 유자의 상큼한 향이 딱 진짜 깔끔하게 우리가 프랑스 어떤 그런 코스 요리를 먹어도 중간에 샤베트가 그렇죠. 나와요. 맞아요, 맞아요. 딱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. 먹을 줄 아시네. 네, 네. 샤베트 느낌 메인 그러니까 나오는데. 아 탄탄면요. 아일로 주세요. 탄탄맨도 나왔습니다. 탄탄면 맛아 탄탄면은 어떤 뭐뭐 들어가요? 탄탄맨은 뭐예요?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견과류 소스, 땅콩 소스 같은 게 맞아요, 좀 들어가고요. 네. 거기 이제 뭐 약간 매콤한 아 스타일의 면인데 그거 이제 걸쭉한 국물에 매콤한 그런 맛?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네 네. 네. 아, 아니 진짜 척척박사에 쩝쩝박사예요 <웃음> 아, 다 네. 먹어봤어요? 아네 저는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 오, 좋아. 아 그러니까 궁금한 거 세상에 궁금한 건다 먹어봐야 약간 직성이 풀리는 네. 아 네. 고소한데? 사장님 네? 이거 탄탄맨에 땅콩 들어가요? 아, 들어가요 음. 네? 그래 땅콩 때문에 고소해 네. 그리고, 그리고 국물이 갈칼하다, 약간, 엄청 응, 얼큰하고. 얼큰하고 국물이 약간 푸덕해 이거는 약간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해장으로 하기에 딱 좋을 것 같아 얼큰고소하면서 칼칼해 근데 우동 먹을 때는 정말 시원하네요. 맞아요. 속에 확 차오기에 찔찔 물 나오다가 확 나오는 아, 느낌이 있잖아요. 수 아. 올라가는 느낌. 지금 딱 라면 라면 갔다가 우동 가면은 오히려 식감이 이제 다르니까 그 재미로 더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우동은 이제 아, 네. 쫀득한 그런 맛이잖아요. 탱글 튕기는 맛 한번. 우리가 아는 딱그 우동의 고급 버전 그런 음, 느낌 맞아 맞아 맞아 와. 내가 그 고급스러운 맛이 있어 매운 미소요네 매운 된장 라면이아오 네. 사포르미소고요 이거 사포르지 미소 된장이 좀 유명하거든요 그 미소 그육수에그 국물에다가 버터를 이렇게 살짝 네, 녹이는 거죠 와 미소 먹는 거 보세요 일단 넣으면 끝나네요 마무리는 들어가 그냥 응. 음. 매운 통꼬스 라면 음! 차슈 국물 한번 먹어볼까? 와! 오! 약간 스프 먹는 느낌? 외국식 그... 외국식 닭 음. 스프? 응. 음. 이번엔 차슈랑 계란이랑 죽프 수양님은 차슈가 음? 입맛에 굉장히 맞으시나봐요. 네. 아까부터 차슈를 되게 잘 드시더라고요. 맞아요. 이거는 고소해서 맵지리들도 쉽게 무난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아. 와, 자, 60분도 안 됐는데. 네. 네. 드디어, 14개 라면, 드디어!